안녕하세요. 보험금 팔레방입니다. 전동 자전거, 원동기장치 자전거 사용은 통지의무 위반이므로 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지법 2020나 55008-5501로 도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가. 피고의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 여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기약에 따른 보험기간 중에 이 사건 전동자전거를 구입하여 사용함에 따라 사고 발생의 위험은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고 피고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법상 통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.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이 사건 본 계약의 청약서에는 피고가 현재 이륜차를 소유하거나 운전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 계약의 청약 무렵 피고가 작성한 계약 전 알리 의무 사항에는 오토바이 소유 여부, 오토바이 탑승 여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계약 관련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볼때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가 이륜 자동차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. 결국 이 사건 전동자전거는 1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그 전격 출력의 크기에 따라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.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사건 전동자전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인 2016년 9월경 이 사건 전동 자전거를 구입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까지 레저용으로 매주 2 내지 3회 가량 계속하여 사용한 바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전동 자전거를 사용하게 된 것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해당합니다. 이 사건 전동 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 면허를 받아야 하는 점. 9.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르면 차마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가 아닌 차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점이 사건 전동자전거의 최고속도는 시속 25km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동자전거를 운전함에 있어서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.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전동자전거를 사용함으로써 말미암아 사고 발생의 위험은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. 나아가 이 사건 본계약의 청약 당시 이륜자동차 소유 또는 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에 피고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앞서 본 계약 전 알림 사항이라는 서면을 작성하면서 오토바이 소유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비소유란에 V 표시를 하였고 오토바이 탑승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비탑승란에 V 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정한 상태의 변경에 대한 이 사건 전동자전거의 사용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이 보험인수 내지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에 해당한다는 것까지도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. 나 이사권 보험계약의 해지 피고는 이사권 보험계약의 체결 후에 이사권 전동자전거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법상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입니다. 원고가 2018년 3월 8일경 피고의 상법상 통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보험 해지 안내 공문을 보내어 위 안내문이 2018년 3월 9일 피고에게 도달한 이상, 이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 후유장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.